다 열심히 한는데요어요 그럼 안돼 이거. 짜게 투표돼요? 됩니다. 됩니다. 솔직하게 정환이 열심히 뜁니다. 일좀 받아. <웃음> 정환이지? <웃음> 네. 안 아, 돼. 네. 진짜 열심히 했어. 진짜. 인정하잖아. 하세요. 조길래? 기운을 줬어. 야, 그쌍해야지 보내는데 왜? 맹성조하고 싶어. 희대 꿀 빨라. 레스트업 서준 어, 음, 제일 열심히 안 하는 선수는 없어요? 제일 열심히 하는 선수 제일 열심히, 제일 열심히 하는 선수, 선수 해주세요 전, 전 제일, <웃음> 제일 제일 제일 <웃음> 열심히 하는 선수 아.. 창섭야 아.. 서준이가 어, 좀 아네 하셨는데? <웃음> <서준이야. 웃음> <쉬었는데>? 아, <웃음> 신, 신 사람이? 아, 좀 알아 서준이가 주혁이야 그.. 꿀발발 서준이 봐 열심히 하는.. 음, 있네. 음, 열심히 하는 선수? <목소리> 야, 나, 나, <웃음> 아, 아, <웃음> 아, 윽야 나, 지금 가있어봐 아니 도대체 왜요 아니 왜, 지금 왜, 아파서 쉬는 애들 <웃음> 지금 왜 받고 있는 거야 이거 재영, 너무 편해 보여요 좋아요 재영. 소중아뭐 먹고 싶어? 어뭐 먹고 싶니? 저재미형제네스테크요 너도 뭐먹어정은뭐먹 먹고 싶은 거 없어? 아 시험세이크? 네. 오늘 니가 사먹어 <웃음> <웃음> <웃음> 저 우선은 가고 싶은 사람 주혁이 얼마 전에 연락했는데 너무 편해 보이더라고 그냥 오전에만 훈련하고 끝나는 걸 알고 있어요 감사해서 이것도 같이 해야 되지 않나 싶어가지고 같이 뛰고 싶어 같이 뛰어야될것같아 그래도 제 룸매 영웅이 겠습니다 열심히 하, 하는 걸로 알고, 알고 있을 거라고 아, 우리 회사도 지금 다 열심히 하고 있어가지고 아, 누구 한 명을 법지 제일 열심히 하 명? 야수를 볼르신 것도.. 야수는 내가 운동하는 거보지못해아 <웃음> 지성이는 아파요 <웃음> 얘는 한 번도 안았잖아 내년에 꼭 오자, 대나요 이번 스케줄하고 똑같이 아, 안 올해 했는데 성적이 우리가 충격못 내잖아 그럼 내년에 강도가 <웃음> 더세줄 수도 있어 열심히 했습니다. 두 명일 때요. 아 진짜 한 분도 안 빠지고 열심히 하더라고요. 저꾸 같이 운동 같이 하고 있는데 정훈이는 진짜 열심히 하는 것 같아. 다음 더, 다음 더. 러닝 한번 같이 뛰고. 최최 <웃음> <웃음> 열심히 할 거. 비아냥거리더라구요 맨날 우정운동하고 편하게 쉬고 있다고 왼쪽은 캠프에서 안 하네 <웃음> 꺼져 <웃음> 꼬맹이 해줘야지 꼬맹이 꼬맹이 그래도 체력 제일 좋은데 그에목 오규민? 뭐 운동? 얘는 운동을 해서 힘들게 한 번도 안고는애같아요다 시키고 싶어 시현이 너네 너무 인맥 권리 아니야 시현이하고 김윤수 얘한번씩 데려가야 돼, 얘 뭐? 이제 2두살 밖에 안 되는데 마무리 캠프를 한 번도 안 해본 거 같아, 얘는 그치? 어, 원태인 어? 마무리 캠프를 한 번도 안 해봤지, 얘 왜, 이거 나한 명밖에 없어 김태호 선수? 김태호요 네, 태호는 중학사도 이긴안 돼요? <웃음> <웃음> 경산 멀다고 집 빌려달라 했었지 월세 받아? 월세 내야지 정환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쌤 에이 우리 같이 한 생활이 지아내 어, 종아리! 아! 어. 아다쌤미 어, 시킨건데 어. 내일 어, 더 느린다 타야. 내일 쉬는 날인데 그 내일 할 거라고 원테인 데고 와야지 원테인 누구였어? 너희 런닝 뭐가 제일 힘들었어? 다 힘들어요? 딱 베스트 하나 로드업 로드업 로드업 두 바퀴 같이 하고 싶은 사람? 사람? 어? 원, 원테인이야? 이 봐, 이 봐. 지금 불끄고 있는 거보여져 지금. 뭐 하니? 우와... 보여줘, <웃음> 지금. 불끄고 있는 거. <웃음> 태인아! 네? 지금, 지금 여기 캠프 데려오고 싶은 선수 추, 추천하고 있거든? 그만해요. 여기에 최고로 많이 뽑힌 사람 내년에 마무리 캠프 온다는데 지금 네가 1등이야. 태인이 보이십니까, 지금 불끄고 자고 있는 거? 태인, 아, 고심! 어. 편하네! 편해! 여기 기 아닙니다 아 살쪘네 아, 여기 여기 <웃음> 기대해 그리고 이거는 하지마 이런 지옥 무슨 지옥 훈련 그냥 훈련 그냥 훈련 훈련 보여지 세인아 이 다섯, 이 다섯 표네 내년에 맞게 본다 그냥 평소 훈련 어, 왜? 저희랑 얼굴 색깔이 다르잖아요 어 <웃음> 이거 고민인 게 누가 있어요, 이거? 잘못 봤네. 아, 이름이요? <웃음> 이름이 한 개도 없네. 아, 난다 적고 싶은데? 너무 많이 한번 얻었네. 한 명만? 아, 무 잘했는지? 저잡어도 네? 돼요? 아, 아 네, 형, 형, 형! 제가 해줄게요. 형, 형! 난난 내가 지금 제일 열심히 하고 있는 거 같은데? 신정환? 진짜 궁금한데 김영웅 누가 했어요? 자기가 했어요? 헨승이 <웃음> 어딨냐? 헨승이 <웃음> 있어서 뭔가 재밌을 거 같아. 같이 버틸 수 있을 것은데 함께 하고 싶은 선수는 원래 선대를 야 이거 열심히 선수 여기 있었는데 여기 장민이 아, 우리 장민이 네. 이승 네. 승규 네그 캡틴 형 네. 최선을, 최선을 다 하다 다친 거예요 재성이 형도 열심히 하잖아요 또 어, 사회생활 하라고 네. 오늘 사회생활에 룸메이트 자. 생이 열심히 하죠. 형. 방에서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아니, 뻗, 아니 그러니까 있잖아, 맨날. 열정 받아. 열심히 하는 선수 열정 받아. 너무 심해 가지고 맨날 뻗어 있잖아. 네. 그냥 피찬스 사는 거고. 자, 프를 던져 가지고 예, 예. 얘네 강한 걸이지 강한 이로써 가지고. 다고 있는데. 뭐, 누가 뭐, 나 걸릴 뭐, 수 뭐, 없는데. 지찬이. 장고추가 뭐, 네, 네. 맵다 음. 음. 한울아 내내 만나자 왜 거기 안 들어갔지? 수다열심해 아니 다 다요? 다다 <웃음> 다 열심히 다 열심히 하니까. 빨저와빨와 저. 이야 열심히 하는 선수. 저한테 하면 안돼요 <웃음> 여기요. 아, 하지마. <웃음> 하지마. 나는 <웃음> <웃음> 윤동희. 아, 진짜. 가난 누죠 내가 는본 적이 없어요. 한번 고생 많이 했어요, 저는. 아, 지옥 훈련 함께하고 어 멀티가 2명 가능하죠? 이승 박승규. 한다고 아주 마 편하게 지금 안서 쉬고 있을 겁니다. 이 나는 네, 왜 하나도 없지? 어디요? 어? 부족해 열정이 좋거든어 병원이다 병원님 병원이라도 있습니다 요전처요 홍보 가는 거보시죠아재미었어요 One thing. 한국에서 편하게 쉬고 있을 것같아요 같이 하고 싶어요 어... 유형이 열심히 하는지 한명 없네 아, 현준이 열심히 하는데 잘안 알려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응. 함께 하고 싶은 모 그리고 저는 주형이 형이랑 용성이 형 같이 콤보 받고 싶습니다 사이드 콤보? 네 가면 하면 힘들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죠 정한이가 생각을 야구 생각밖에 안 해서 야, 진짜 방에 있으면 진짜 글로벌을 안다고 응. 시옥 훈면 함께 하고 싶은 모습 잠깐 생각 좀 하겠습니다. 승규 형. 개밥 같이 한번 해보고 싶어요. 어제 했던 거 그래도 승규 형 같이 하면 재밌을것 같아요. 저희끼리 개밥이라고 했 4,900에 5만 원. 걔는 뭘 하나 더 샀어. 모자까지. 네. 정환이. 퇴나 아쉽다. 너도 하라. 몇살 이게 이 수치가 중요하고 그래요. <웃음> 남한다니까 누구 찍으셨어요? 어? 형? <웃음> 응. 모르겠다. 어, <웃음> 봐 <웃음> 김영웅 도대체 누가 한표더 뽑은 거야? 지가 바뀌지? 이해할수없는 자기가 가, 자기가. 자유한. 아한표 정황이가 좋대요, 룸메이트에서. 한표도 어? 재상이한들어 <목소리> <좋다. 목소리>